안녕하세요 백희입니다 오늘은 크런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크런치는 대표적인 복부 운동 중 하나인데 일반 윗몸일으키기와 다른 점은 상체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날개뼈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또는 갈비뼈가 모인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다리의 너비는 안정적으로 골반 너비까지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는 손가락을 깍지를 끼워서 머리 뒤나 뒷목을 받쳐 주셔도 좋고 귀 옆에 살짝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동작 한번 해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상체가 올라오고 양쪽 갈비뼈를 서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또는 날개뼈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상체를 들어주세요. 배에 힘주는 연습으로 고개를 말아올려 시선을 배를 바라봐 주세요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될거예요 복근이 아직 부족하면 목이나 어깨가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이때는 손으로 머리를 받쳐서 팔꿈치를 앞으로 모아주시고 손으로 무거운 머리를 들어주어 복근에 힘을 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점점 복근이 생기게 되면 손으로 머리를 받쳐주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다시 한번 크런치 자세를 해주세요 이제 잘못된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에 힘이 아닌 목에 힘을 주고 올라오는 것. 두 번째는 골반이 안정적으로 바닥에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체가 올라올 때마다 들리는 것.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복근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 이두 가지를 꼭 주의해주세요. 크런치 응용 동작 첫 번째,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주세요. 자세를 제어하게 되어서 복근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무릎이나 골반이 들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응용 동작 두번째, 리버스 크런치입니다. 리버스 크런치는 반대로 상체가 아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손바닥을 바닥에 누르면서 양쪽 발끝을 하늘로 찌르는 느낌으로 골반을 들어주세요. 리버스 크런치의 가장 큰 주의점은 목과 어깨 힘을 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면 손 위치를 옆으로 한번 해주세요. 세 번째 응용 동작은 사이드 크런치입니다. 상체는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한쪽으로 눕혀주세요. 이때 근육이 너무 당긴다면 한쪽 무릎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체는 정면으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호불와 갈비뼈 사이사이까지 다 단단해진 거 느끼시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